밥수리 안녕 여기 어디 삼겹살집 처음으로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1위 삼겹살 이거는 유럽인 이건 미국인 이건 다 좋아하는 삼겹살 오늘 그 삼겹살을 잘 지고 맛있게 소주랑 이곳의 특징은요 어, 반찬이 일단 좀쫙 깔리고 전형적인 전 우리가 왜 삼겹살 집 어렸을 때막 먹으러 가면 요즘에는 막 기본 반찬 별거 없잖아요 근데 전형적으로 옛날 삼겹살집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가장 감동스러운 거는 양념게장을 줍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를 더 찾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고기가 맛있는 부위요 삼겹살 중에서도 막비계 많고 이런 부위 주는 데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진짜 상품의 삼겹살 주는 곳이에요 다른데는 150g 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200g 입니다 구워야죠 어우 왜 이렇게 길어 굽기도 전에 반 잘라 줘야겠네 여기는 숯불로 삼겹살을 줘요 이 숯불에 구워 먹는 삼겹살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자 이제 우리 뭐한다 기다린다 고기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자 수원 육즙남이 얘기했죠. 고기를 한 번만 뒤집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약간 탈피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뒤집고 싶으니 만적이 마임 삼겹이 뒤집을 시간 신나는 시간 아직 안 집어도 오 좋아 좋아 맛있겠다 아 여기는 또 껍데기 있는 삼겹이라서 요 부분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좋아요 아 연근 한번 먹어봐야지 음, 꽈리고추 좀 무섭게 생겼는데 <웃음> 여기 사장님이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셔요 근데 일하시는 분은 약간 츤데레 끼가 있어요 <웃음> 음, 도라지 튼실한 거 보이세요? 도라지 무침을 누가 이렇게 줘 식당에서 맛살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이런 나물 반찬. 음. 집밥 먹는 느낌. 음. 단도 좋아. 대망의 게장 이거 맨날 점피디한테 스틸 당했는데 오늘은 내가 먼저 먹네. <웃음> 아. 여기서 직접 담그신데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웃음> 사장님 저희 공깃밥 두 개랑 진로이즈백 하나 주세요 살을 한번 쭉 짜주고 와이살시한거 보소 음. 양념을 와이 맛이지 응? 음. <웃음> 음 어쩜 이렇게 맛있어? 게장국도 아닌데?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사장님 게장 싫어하네 <웃음> 근데 이렇게 맛있게 이번 감사합니다 아씨 손이 바빠 크, 잘 익었다 뭐가 빠진 것 같다 사장님 소금 좀 주세요 <웃음> 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오. <웃음> 짠와 <웃음> 소주 왜 이렇게 다냐 고기를 일단 올리고 마늘 올리고 쌈장 올리고 고추 올리고 요래 요래 우랑된장국 음. 음. 와 김치 맛있겠다 겉절이야. 음.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아 내가 어 껍질 매워. 어두부까 음. 솔직히. 이 집은 반찬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밥한 공기 순삭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서 고기도 물론 맛있는데 이 반찬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짠! 아 우렁이가 정말 잔뜩 들었어 음. 그래서 여기 오면 항상 과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배추가 있으면 배추를 딱 꺼내고 고추 넣고 버섯 탄수화물이랑 고기랑 만남 또 맛있거든 살짝 올려서 음. 음. 음. 감사합니다 음. 오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shriek>